그 풀고 나서 계속 할아줬나요 대부위도? 배, 배 풀고 나서 신나게 할았어요 신나게 할았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런 반응이 경우에는 음. 좀 알러지 반응일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네. 만약에 피부 세균성 피부염이라고 하면 네. 뭔가 이런 상처라든지 네. 표피층이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요 제가 약을 일주일치 처방해드릴거예요 네, 네, 네. 일주일치 먹어보고 네. 그 다음에 끊어볼거예요 아, 아, 아. 그 다음에 소양감, 간지러운지 안 간지러운지 볼 거예요. 음. 만약에 음. 간지럽다고 라 하면 사주에서 8주간 이 사료를 먹을 거예요. 음, 사료만? 사료만, 음. 약은안 먹고. 음. 음. 그래서 사에서 8주간 동안 먹었는데 음. 아이가 이런 간지러움이 없어졌다. 네. 그러면 사실 음식 알러지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음. 그럼 앞으로 아이는 이 사료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추가해 나갈 거예요 아... 디톡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선은 네. 이걸로 몸을 깨끗하게 해 놓고 네.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추가할 거예요 네. 뭐추르를 추가할 거예요 추르 네. 먹고 갑자기 막 간지러워 한다 음. 그럼 추르에 대한 아이는 알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4에서 8주 동안 이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응. 이가수분의 사료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응. 또 간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응.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아포켓을 케 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이거는 아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피부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프로토콜이에요. 아... 일주일 있다가 저랑 통하고난 다음에도 응.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응. 끊고 나서 소양감 있는지 봐야 된다. 어. 그래서 소양감이 있으면 다시 또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 나서 소양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응.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아우야, 어, 야, 안녕하니까 이따가 또할게더 많아져. 야너 조각상 같아.